저처럼 주머니에 꼭 약간 하죠 어. 좋아요. 잠시만요. 어, 너무 많이 안 보이네. 한 번만 넣어줘봐. 아크네스와 피디플러스가 함께하는 네, 파워스 촬영 현장입니다. 의상의 포인트라기보다는 어 뭔가 좀 소년미와 웃음미가 좀 있으면서 뭔가 이 제품과 잘 어울리는 그런 컨셉을 좀더 포인트로 줬습니다. 제일 잘생기신 어? 것 같아요 아 죄송해요 진짜, 진짜 진심이에요 감사해요 너무 잘생겼다 이거 어 아까처럼 그냥 쭉올라오게 힘들 수가 있어. 예, 그러면 아 너무 세요 살짝 약하게 여기 한번 볼게요. 아아 찌질코 아! 빨리빨리 찍어 주시죠. 편해 보이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려웠던 거라면 아무래도 날씨적인 영향이 크지 않았었나 촬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비가 오다 안가 이러다 보니 촬영 진행하는 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무사히 잘 끝났습니다. 이렇게 8월호 뷰티폴 화보가 끝났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셔고 많이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 감사하고 다음에 봐요.